폴리그루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11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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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서의 공격이 15명을 사상시키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시리아 북부에서는 터키 경찰에 대한 공격으로 두명이 사망했고 또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으로는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가뭄이나 간력, 강력한 지진이 강타한다. 그리고 경제가 하락하고 불안정이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일어난 전력 공급 중단으로 미국에서 화장지나 아이폰이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폭풍, 폭우, 홍수가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고 지진이 발생하며 화산이 신호를 보낸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7일 도쿄에서는 6.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도쿄 인근에 정전이 야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간에서는 2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3일 테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풍과 베트남과 라오스를 강타하여 홍수와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는 7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필리핀 대한민국 미얀마를 강타하고 홍수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콤파수가 필리핀 지역에 상륙하여 1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손상과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폭우와 홍수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바투시티에서는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슬라베시에서는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지진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고, 물 부족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우따라칸다에서는 27명이 사망했고, 케랄라에서는 20명이 사망했으며, 벵갈에서는 50만의 이재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지진과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을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호주는 뭐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닌데요. 10월 15일 멜버른에서는 3.8의 강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분출하며 이재민과 파괴 그리고 지진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21일까지도 문라비 문압, 화산은 분출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에 폭우와 사이클론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호주에는 큰 사이클론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쇼핑센터 근처에 공격으로 14명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바그라드의 라사드 마을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26일 이스라엘은 6개 NGO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어, 학교에 대한 큰 공격은 없었습니다. 대만에는 지진이 강타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25일 진도 6 5의 지진이 발생하여 낙석 피해가 있었고 타워크레인이 꺾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수도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017년과 같은 큰 테러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폭우가 발생하여 홍수와 파괴가 약이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폭탄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 이러한 폭탄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효능으로 20%만이 보호 받는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백신 부작용은 현존하는 위험이며 변이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의무화는 세계정부의 결속 강화에 따른 것이며 중국산 백신은 희생자를 야기하며 아시아, 남미, 중동지역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으며 각국 정부는 RNA 면역제를 비축하겠지만 공공예산의 낭비는 따른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약 30%는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고 화이자 등 다, 다양한 제조사에서 먹는 백신 치료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킬리우에아 화산이 화사에서 분출하며 용암을 확산시키고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킬라우에아 하사는 10월 20일에도 계속 분출을 지속했습니다. 화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과 워싱턴을 강타하며 폭우 와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여 파괴를 야기하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 다소 의아한 이 예언은 캘리포니아 에서는 산불이 강타한 후에 강력한 폭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혔 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실업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실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행정과 조달 문제로 조 바이든의 인기가 하락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어, 백신 부작용보다는 아프간 철수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 확산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트럼프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 12월까지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전년도 경제가 6.1% 정도 감소했고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푼 결과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시위가 발생하며 기차역 인근에 테러로 5명이 위독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기차역 인근에 큰 테러는 없었지만 극우 정치인 레미다이에가 테러 모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라팔마스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산이 분출되며 갈라진 틈이 확대되고 가스가 분출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라팔마스 지역에 있는 화산은 지금 한달 넘게 계속 분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백신 2차 접종 후 심혈관 질환 문제로 항공기가 추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간 어, 지난 문제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10월 3일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발생한다, 영국의 음식과 연료 부족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연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폭탄 공격이 발생하고 홍수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 큰 폭탄 공격은 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격과 폭동 폭우가 강타한다 이런 폭설은 재난을 야기한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이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폭설이 큰 재난을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시위는 독일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분출한다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폭우, 강풍,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10월 29일 빼사로 인근에서는 4.4의 강진이 있었고 리구리아 지역에서는 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스위스와 오스야에 강풍과 폭우가 홍수와 희생자를 이야기한다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 산불이 발생하고 강력한 폭풍구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는 있었지만, 뭐 강력한 폭풍구가 강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노의 10월 예언의 접종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드디어 주세리의 11월 아시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코로나19의 감소세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며 심장질환, 혈전, 알레르기, 호흡기, 두뇌의 부작용이 약이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만 필리핀, 라오스, 인도, 베트남에는 니파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로 고생을 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지만 태풍이 중국, 필리핀, 일본을 강타하여 사망과 피해가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한국에는 폭우가 내린다는 예언이 있으며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베트남도 폭우로 고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하고 파괴가 야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중국의 인구 밀집이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홍... 나 홍수, 나홍 강풍이 대만, 싱가폴 미얀마를 공격하고 사상자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진이 대만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며 중국과의 갈등이 증가한다. 그리고 대만 총독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대만 독립... 과 관련된 인사들의 입국을 제한하며 갈등이 증가하거나 대만에서는 중국 과 같은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눈보라로 공항이 폐쇄되고 강진이 강타하며 몇몇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이 발생하며 화산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아주 큰 빌딩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이지만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다가오며 파괴와 사상자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진도 발생한다는 예언 이 있습니다. 인도의 델리 근처의 쇼핑몰에서는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폭우로 산 사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는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지만 최근 뭐 폭우로 피해를 입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어 최근 인도에서는 뭐 크고 작은 기차 사고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폭탄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강진이 빌딩을 파괴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스캔들이 발생하고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하며 경제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업과 물가 상승도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분명한 문제나 실은최책은 뭐 상태가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크리비안 베이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의 테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에도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유럽연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와 홍수, 강풍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국지적인 폭우가 발생하며 도로가 바위로 덮이고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테러로 학생과 교사가 희생된다고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베네룩스 지역은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폭우가 사망과 파괴를 가져오며 경제가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테러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테러로 인하여 런던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며 바다와 파도, 바다의 파도로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라팔마스에서는 용암이 분출하고 갈라진 틈으로 폭발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라팔마스 용 화산은 벌써 한 달째 이상 분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화산재로 덮이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는 폭탄 공격이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스페인의 카다리 제도를 공격하며 스페인의 폭탄 공격이 발생하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어 저도 이 지역 세르비아 등을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다뉴브 강에